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 강원도 동해 무릉계곡을 가보겠습니다 무릉계곡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무릉계곡 가면 은 캠핑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산은 서철의 예, 템플스테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여기에 무릉반성 암각수이 있습니다 이것 조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소체로 되어 금당청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유림들의 뜻을 끼는 여기 정자를 만들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차장에서 요, 요거 2천원 내고 들으시면 본소록이 있는데 황소 이 물은 반수한번더 붙여주네요. 이 황소가 뭐냐 호랑이가 입기고 물을 건들다가 물에 반수 죽었다 원래 호랑이 수영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죽금깨고 아픈 호랑이도 있나보네요. 겠어요 계곡 이렇게 무릉반석이라고 있니다 무릉반석이 뭐냐? 이 엄청나게 넓은 이 바위가 그냥 쫙 있어. 그게 물이 콸콸콸콸 내리네. 그것이 무릉반석이에요. 반른 옆에 금단정이 있죠. 아 보시죠. 지금은 제가 이걸 중순에 갔는데 이렇게 깨나리 신달, 이거 핀다. 에어디더라? 이렇게 여름에는 물이 여기 엄청납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래 네. 이거를 적어놓은데 이름을 적어놓은 건지 하여튼 많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무릉반석 안곽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무릉서원, 무릉서원, 무릉서원 중대천석, 중대천석, 그다음 두타통천, 두타, 통천 그렇게 도교와 불교, 유교 이세 가지 종교를 해놨답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 무릉계곡입니다 무릉계곡은 이 입구에서 시작해서 용추폭포가 나중에 나오는데 사마사 지금 나오는데 용추폭포까지 한 4km 정도 계곡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 삼층스타 이게 보물입니다. 사마사의 보물이죠. 사마사는 원래 이 월정사의 말사예요 신라시대에 이 자장이 이 당에서 건너와서 지었다고 하네요. 선덕여왕 1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학소대. 학소대가 뭐냐?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야 엄청납니다. 저산 위에서 바위로 해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 학이 날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였어 학소대라고 합니다 선열탕이 있네요 이 계곡 사이에 저렇게 있습니다 학이 날아가는 모습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안 보고 인생 계곡 봤다 그러면은 아직 계곡을 다 보신 게 아니에요 한국의 멋진 계곡 중에 당연 천두 자리를 뺏겼다, 또 팔아놨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봐도 그랜드 캐는 저리 가라 하는 학소대, 학소대. 자,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장군봉도 있고, 빙풍바위도 있고, 발바닥바위도 있고, 쌍폭포도 있고, 용추폭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음 폭포도 있는데, 살 지나가겠습니다. 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걸려. 두타상 정상에 올라가면, 이 임진단 때, 베놈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이 천조들한테 묵사발 당한 곳이, 이 두타상, 이 산성입니다. 저 위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안 올라갑니다. 요것만 잡아도 엄청난 시간이에요. 쭉4킬로를 걸어서 쭉 올라갑니다. 갔다 왔다 하니까요. 예, 가벼운 산책, 겸해서, 이렇게, 병풍과 장풍 바위, 예, 장풍 바위, 병풍 바위, 다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폭포 하나 나왔습니다. 뭐야? 양쪽에서 놓으니까, 쌍칼이 아니고, 쌍폭. 이 쌍칼은, 양손으로 칼두 개를 줬다 하니까, 이 쌍칼이라고 그러잖요여기 쌍폭. 오른쪽에 물이 좀 세고, 왼쪽이 좀 약하네요. 예, 지금은 아마 엄청 날 겁니다. 자, 여기는 물놀이는 하시면 안 되고, 저 밑에. 밑에 물음 관석이 있는데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쌍폭포고요. 지나가서이맞아용축폭포까지 보고 그런 물음 반석을 다보는 겁니다. 물음계고.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용축폭포 용추가 뭐야? 용이 축을 축 하늘로 팍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용축폭포인데저기가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네 이 비에. 저게 용축폭포 어우, 발바닥바이. 발바닥바이. 발바닥바이는 발바닥 첩첩했다 그래서 발바닥이 있는데, 뭐, 처음부터 발바닥바이. 어째, 그럼, 아이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드디어 용초폭포가 나왔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위가, 어, 위에 있는 바이들이 엄청납니다 다 비추질 못하고 폭포만 비춰서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해. 동해에 동해 있는 우령계곡 원래 신선이 산다 해서 뭐 신선계곡 우룡반석을 보셨습니다 네, 상폭포와 용주폭포등여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곳으로 또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